어, 내떡 키스를 갈겨버려. 아 싫은데. 뭔가 내가 이 사람의 개가 된 느낌이랄까? 이렇게 되는구나. 야, 그거 싫어, 정신병이야. 뭐 직구 신목이? 아니, 제니. 제니요 그러니까 미드 미드 속. 제니 존예. 어 <웃음> 아, 뭐야, 룰 돌리고 있어요? 아, 제니 존예라고 얘기한 거 뭐, 말하면 어떻게요? 아말 못하니? 지금 어떻게요? 하지만 제니님은 나숨 쉬고 있는조차도 모름. <웃음> 어, 어 잠깐만. 형 이렇게 하니까 우리 작년에 그 MT가 썼을 때, <그러버>? 어, 이렇게 입었었던 거 기억난다. 그거? <publishers> 응? 어, 어 스키장에서. 네. 아나 스키장 가고 싶어. 그니까나 다음 주에 가는 중. 어 정말? 아 보라. 아너 이무라. 이사라 촬영 촬영. 너 너. 좀, 촬영으로 촬영으로. 어 지금 쯤눈쌓워어아 너무 좀더 너무 재밌겠다. 나너무 재밌겠지. 우리 여섯 명이서. 여섯 명? 아. 너너너너 너. <웃음> 아또 가고 싶어.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아, 재밌어가지나작년 재미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좀 많이 못 타서 아쉽긴 했어. 맞아. 우리끼리 놀 시간이 없어 맞아 맞아. 나 이제 잘 타거든. 근데 저희 이제 돈이 없어서지고못 가요. 아 우리끼리, 우리끼리 사비로 우리... 가면 <웃음> 되지. 얼마야 사비로? <웃음> 얼마 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웃음> 제대로 탈 거야? 어. 응. 그러면 이박 3. 그러면 얼마? 그냥, 그냥 좀 여러 명에서 가면 어. 얼마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조트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인원 수면. 여섯 명. 거의 남자 5명. 있어? 여섯 명. 있어. 그럼 여자는? 여자 있지. 따로 가. 그럼 너무 좋은데? 내가? 그니까 러나 남자친구잖아. 맞아. 너왜 집도 안 해? 맞아. 맞아. 따라가려고 응. 안 해? 맞아. 나도 가는 거 아니었어? 나안 가. 어 그래? 나 빼고는? 어. 어. 어 너는 만약에 이제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이자친구가 있는데 여행을 간다 그래, 친구들이랑. 진짜 찐친들이래. 그럼 보내줘야 한다. 저, 저, 저, 나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거든. 저도 있었어요. 나... 이미 어. 나 만나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여행이래.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래서... 나 만나기 전에? 어. 아. 어나 예전에 그냥 가라 그랬었거든. 어, 아 진짜? 아, 그럼 가야지. 난 보내. 나도. 저... 만나기 전이면. 가야 근데 결국에는 강제 헤어졌어. 아 진짜? 아. 어쨌든 뭐 그렇게 됐었는데, 나는 그냥 가라고는 하는데 마음이 진짜 너무 불편한데 저도 그런습니 저는 같이 데리고 가는 거안 되면 안 가는 거. 만나기 전에 약속 잡힌 거는 가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제 사귀는데 그런 약속이 잡히면, 어? 그럼 내 남자친구 같이 데려가면 안 돼? 그리고 걔도 만약에 있으면, 나 같이 가면 안 돼? 하고 같이, 같이 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안된다그러면 나도 못 데려가는 여행을 왜 가는 거지? 쉬워 음... 나는 돼. 돼. 어떡해? 그래? 그럼 너도 갈수 있고? 나도 가. 근데 이제 누군지 나한테 막 미리 말하고 나한테 양해를 구하면 좀 보내주는 거 같아. 아 진짜? 이 응. 돈은? 나 가능. 가능? 응 보내줘요. 진짜? 난 내가 안 가도 보내줘. 응. 연락을 잘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 근데 그 멤버들 중에 간혹가도 좀 거슬리는, 유난히 거슬리는 사람 있지 않아아 맞아 맞아, 아,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 안 보내줘요. 어 그래?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보내줘 아, 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으면 더더욱 안 보내주고 나는 그래도 안, 좀 보내주기가 좀 쉽사리 어려. 워 근데 <웃음> 어 그래서 그래서 어 아무튼 그래 근데 어 보내주기가 쉽지 않지 사실. 왜냐면 질투가나잖아 그렇지. 음 응. 질투나지 않아? 그럼 너네는 어느 정도의 질투가 건강하다 고 생각해? 그럼 질투는 질투꼭 필요하다 고 생각해? 나는 필요하다 고 생각해. 나는 아, 완전 피... 필요하다 생각해. 난 질투 난 질투하는 걸 좋아해. 아 어, 질투를 좋아해 또? 난 질투를 할때좀 내가 짜릿해. 질투를 너가 할때 아니면 받는. 내가 할 때. 아할 때? 괜찮네, 괜찮네. 아, 어... 그러니까. 둘다 하면서 피. 근데 질투가 잘안 나는데 질투랑 감정을 느끼게 되면 막 내가 그냥 짜릿해. 아... 어... 난 질투는 좋아, 근데 집착은 안 돼. 아, 음. 어, 나도, 나도. 그러니까 질투를 하는 건 되는데 그거로 인해서 뭔가를 막 못하게 하고 강제하고 이런 건안 된다. 그러면 어. 집착의 어. 대표적인 예 핸드폰 검사. 아, 안 나, 돼요, 아, 나, 에 대해서 어떻해안돼 절대 안, 안 보고 안 궁금하고 음. 내 것도 보지 말고 음. 내가 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그냥 약간 신뢰가 깨지는 거에 이제 지름길인 거 같아. 음.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잖아. 음. 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누구한테 막 연락이 온게 보여. 어. 그러면 누구야? 아마 누구 누구야? 뭐하서 보여줄 거 아니야. 음. 어, 음. 카플레스요? 음. 어, <웃음>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이 사람 사진 보면서 아 질투라면 이런 거지. 약간 좀어 약간 좀 잘생겼는데 이 사람 뭐한 사람이야? 하면서 약간 좀 그런 식의 질투는 괜찮은데 가벼운 질투는 괜찮은데 이제 그걸로 음. 인해서 이게 한번 핸드폰 검사 한번 시기 들어가야겠다. 음. 하서 이게 막 하는 거는 완전 집착이지. 음. 나는 뭐내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런 거 보다 뭔가 내가 이 사람의 개가 된 느낌이랄까? 깎아 막 집착을 하면 <웃음> 핸드폰 내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싫어서 난 진짜 집착에 진짜 예민하거든? 왜 나를 조종하려고 들어? 어... 나는 게 괘씸해서 싫어. 말. 그래가지고 나는 나한테 집착 하나도 못 하게 하고 대신 내가 핸드폰 남자한테 연락하면 그냥 내가 스스로 니해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해, 아... 하는 면은 괜찮은데 누가 나를 이렇게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거에 나는 진짜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이어서 음... 어, 통제하려고 하지 마라. 대신 내가 다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네, 통제는 안 하는데 계속 계속 반복해 질투를. 막 계속 수돈 부어. 왜 삐져 있어? 귀여운데? 계속 그래. 백날 쳐널에난 아, 싫은데 하루종일 그러면 그건 좀아 근데 그런 해. 적은 있었어 같은 술자리에서 옆에 이제 남내 친구가 울었어 근데 그래. 내가 달래줬어 그냥 우지 마 토닥토닥 응. 옆에 남자친구 있었어 남자친구가 질투를 해 이런 상황은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넌 내가 내 입장이라면 응. 나는 같이 위로해준 거 같은데. 약간 그 사람을 가운데 두고 나랑 남자친구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면 그런 게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음... 근데 저 남자친구가 질투하는 거 자체는 되게 귀여워요. 근데 그걸로 그 뒤에 이제 뭔가 화를 낸다거나 이러면은. 나도 한두 번은 괜찮은데 뭔가 뭐 내가 계속 풀어져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너무 싫어. 맞아 맞아. 피곤 그 사람으로. 맞아. 내가 옛날에 질, 질투가 엄청 심했거든. 음. 집착은 아니고. 질투감이 심했어가지고 너무 반복까 나도 나도 이게 느껴지는 거야. 나도 괴로운 거야 질투를 하면서. 아 그럼 나 내가 지금 이 질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어 내가 얘를 덜 좋아하는 수밖에 없나? 안 되지, 그런 생각에안 들더라고.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근데 거의 다 그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 헷갈려, 만약에 헷갈리기 쉽지. 저는 헷갈리기 만약에 쉽지. 남자친구가 여자인 사람과 뭐 둘이 만난다고 하거나, 여자인 집단에 술들을 먹는다고 하면 그냥 오케이 하고 핸드폰 그냥 싹안 보버리고 게임이나 내 다른 일에더 집중을. 음... 음... 음.. 그렇게 하면 좀 신경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저는 질투는 나긴 하니까. 저 술자리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어. 어. 만약에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랑 술 마시고 가고 싶대. 어. 그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저를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말을 하거나. 그러니까 어. 내 여자친구가 얘나 이런 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저는 그 사람은 이제 상관없어요 어 나도 나도 응. 맞아 맞아 맞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걸 숨긴다 맞아 안 보내요 그게 진짜 네 뭐냐 그게 있어서 그럼 숨기는 게? 아, 아 갱기는 아. 있어서 그럼. 아 그러감? 응. 알았지. 이도도 잘해. 그래. 가야겠네. 아 사실 저는 저는 약간 진짜 저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 저는 사실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는 그렇게 질투 자체 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하게 좀 헤어지고 나서 구질구질 좀한 조금 구질구질해. <웃음> 아 헤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약간 썸남 생길을때 나랑 헤어지고 있고, 이 남자랑 썸타네 약간 이렇게 되네?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원래 헤어지면 두 번이야. 진짜, 진짜 헤어지는 순간 한 번이랑.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길 때아 그럼 저는 그걸 좀못 견뎌하는 저는 질투가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친구가 물어봤어요 오빠는 왜 질투가 없어? 그것 때문에 운을 하는 적도 많아요 아니 저도 내 질투가 저도 그렇게 막 사소한 거 진짜 없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질투... 나는다는 말을 의식적으로 해요 그래서 아 왜냐면 질투는 연애에 있어서 좀 그래도 중요한 역할인 아것 같아서 아, 안 나도 아좀 아, 질투나네? 이러, 이러고 이게 아 누구냐? 예쁘네? 아그 <웃음> 아, 던지는 거래요 그냥 아, 그냥 이렇게 어 괜찮은 방법이래 아 뭐. 그러면 그런 건 어때요? 지금 약간 좀 질투에 그걸 저, 질투 막 집착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의 질투가 제일 건강할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 그러니까 딱 그 질투를 받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 안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질투를 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만약에 내 남자인 친구가 연락을 해. 얘 질투가 나. 근데 내가 미안해 할건 없잖아. 처음에 어, 질투 난다고 라 했으면 아왜 그래 나 너밖에 없어. 얘 그냥 친구야 하고 이게 내용을 보여줘. 근데 거기서 이절을 해. 그럼 내가 어, 미안해 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표정이 안 미안한데? 그니까, 그안 미안하니까 안 미안하니까 그럼 왜 미안하니까 어. 그래. 화해 과, 관계를 원활하게 풀고자 그냥 거짓된 말을 하는 거지 왜? 싸움을 두려하면안 되잖아 그 뭐, 어떤 새끼가 그랬어? <웃음> <웃음> 해피형 안 된다며 <웃음> 아 근데 질투가 진짜 너무 감정 기반이랑 가치관 차이라서 뭐 싸워도 뭐그 컬러 물백이 맞아 근데 그래. 너무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얘 음. 어, 귀엽다 라고 느껴질 정도까진 괜찮은데 얘왜 이래? 라고 느끼는 순간 그거는 과한 음. 질투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좀 애매한 게얘왜 이래도 기준이 너무 달라져 사실 생각하면. 맞아 맞아 근데 음. 약간 사라사야 진짜 음. 음. 아니 그래서 내가 질투가 만약에 남자친구가 좀 질투를 표현해 그러면 은 거기서 그냥 냅딱 키스를 갈겨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안 풀리면 입닥처라 이거잖아 아니지 아, 야 나한테 너밖에 없어! 하고 사랑을 더 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또더안 풀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거기서또좀 과한 음... 질투랄까? 거기서 좀 풀려줘야지 좀 귀여운 집착이 돼 어... 음... 확실히 그딱그 그 마무리 작업이 진짜 중요한 거 같다 이게 진짜 딱 어. 아니, 뭐, 그냥, 그냥. 더 표현해줘서 응. 막아난 너밖에 없다 이거 좋은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사실 사랑을 진짜 많이 받을 땐 질투를 그렇게 많이 느끼진 않거든 맞아 응. 맞아, 응. 맞아. 어, 어, 맞아 맞아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질투랑이 시작하는 거라고 맞아 봐야. 맞아 확신을 진짜. 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음, 음. 뭐그 사람이 누구랑 있든 이 사람은 어차피 내 거니까 맞아, 상관없다 맞아. 이게 생기는 거 같아 맞아 음. 맞아 음. 약간 확신 주는 사람을 만나봐야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가 결정되지 않나 근데 그래도 과한 집착러들 있잖아 근데 집착하는 사람들이 좀가스트라이팅 많이 해. 맞네. 맞아, 맞아. 어, 나도 그런, 당했었어. 그러니까 아,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심하게 질투를 안 하다가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하나, 질투를 해요. 늘려가면서 질투해요. 근데 어쨌든 집착이라는 게 나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잖아. 음. 그게 좀 잘못된 거지 그걸 말해줘야 돼. 야! 그, 그거 씨발 정신병이야. 야, 야, 야 정신차려! 야, 야, 야, 너 이거 정신차려. 정신 너가 어, 우리, 우리 엄마 아빠야? 그거 진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도 고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는 그걸 고친 사례를 진짜 봤거든요. 오! 선생님. 어떻게 고쳤어? 그럼 마냥 하서 그냥 고쳤어? 아! 거울 치료받았어. 다른여자애한테 오... 어, 아. 아, 똑같이 당해봤구나, 음. 그거를. 어... 거울 치료를 받으니까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어 굉장히 말을 잘하네, 너네가. 역시 많은 남자들의 질투와 집착을 좀 많이 받아들 눈물을 <웃음> 또만들어 솔직히 너네들 너무 예뻐가지고 개쌍년. 또 그래. 개쌍년이야.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되지 마세요. This is me. 이것은나 그건 뭐? You know me. 아무튼 건강하게 여러분 질투하고 사랑하세요. 맞아, 그래도 질투는 좋아요. 만화. 귀여워. <웃음> 좋아요. 무협 같은데. <웃음> 좋아요. <웃음>